하이! 제가 그 떨어졌다 그냥 갈까? 아, 네. <웃음> 좋아요 일단 시작해볼까요? 어쩌고저쩌고 리뷰의 결혼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망고도 안녕 촬영해야 되는데 아니 이파리바게트 이건 뭐야? 그래 망고가 있는 건 그러다 쳐왜 여기 이렇게 안락하게 앉아있는 거야? 옷음 물지 마자 이번에도 CEO에서 업어왔습니다 CEO 완전 죽도이죠 떡볶이 주먹밥 세트고요 캠핑 그 시리즈가 지금 아마 편집중인가 그럴텐데 곧올라갈거예요그 뭐 친구랑 같이 나온 제품입니다 그 친구들은 불에 직접 올릴 수가 있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 얘는 렌즈 대피 라고 써 있어요 뭐 거두절미하고 까보죠 안해봐야 되니까요 이런식으로 안이 되어있어요 전자렌지 돌리는 제품인 것 같고 2분 30초 돌리라고 써있네요 뭐 자세한거는 배워와서 보여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 아 좋아요 손, 손 딜뻔했어 너무 뜨거워 여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게 힘에 매가리가 없어 <웃음> 왜 이렇게 돼 접시가 이거 잘못하다간 다치겠다 조심 좀 해야 될것 같아 양념이 다 일로 가서 그런가 왜 이렇게 <웃음> 야 이건 떡볶이 가지고 떡이잖아 아 근데 원래 주먹밥 이렇게 해서 먹잖아 소스에 그렇게 위로를 해보자 손가락에 구멍 나도 소매에 구멍 나는 건 안돼 자 일단 여기에 DIY 주먹밥 칸이랑 이제 떡볶이 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이게 뭉쳐 먹는 거라는데 굳이 뭐회의걸 누가 이렇게 손으로 뭉쳐서 먹을 일이 그죠? 냄새부터 평가를 하자면 냄새는 떡볶이 냄새야 그죠? 떡볶이 냄새가 나고 약간 약간 알산 그런 냄새로 같이 난다 이 파가 들어있어서 아, 이 파는 좀 신기하다 좋은 것 같아 이게 무엇보다 별로인데? 아니 그 파, 파가 더 있다고 칭찬을 방금 했잖아 파 냄새가 엄청 나 음식에서 내가 양념을 주먹밥한테 뺏겨서 그런가? 아닌데 그렇다 게 매운데 응, 살짝 매운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까? 오 이건 맛있다. 오, 이건 보기와 달리 맛있다. 이건 보기와 달리 맛이 없어. 아 너무 애면 안돼? 니 맛도 내 맛도 아닌데? 내가 집에서 만든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니네 맛도 내네 맛도 아닌 경우가 많아서 왜냐면 그 조미료를 좀덜 쓰니까 근데 그런 맛이 약간 나요 아치즈 있는 부분은 좀 맛있다 아 외출이 에 맛있네 근데 외출이 메추리안은... 에는양이안 발려있어도 맛있어? 아 이거 얼마, 얼마지? 얼마 이거 하격이 얼마라고? 이게 3,500원 하... 떡볶이가 뭔데 이렇게 비싸? 3,000원대 아닌가? 프랜차이즈 떡볶이들이? 아니 근데 이게 떡이 이게 되게 맛없게 생겼어 되게 안 데핀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한 시간을 데하는데왜 이런 식으로 됐지 비브라늄이야 포크로 떡 집는데 이런 소리가 나아 이게 어떤 양념을 하려고 했는지 알겠어요 약간 앗다리나 조스 이런 프랜차이즈 떡볶이 맛이 아니고 옛날 학교 앞에 그런 떡볶이 양념을 좀 하고 싶었던 건데 그 달달하니 떡볶이가 집죠어 그런 느낌을 흉내내고 싶었던 것 같아 요새 그 프랜차이즈 떡볶이가 아니고 딱 접시도 딱그 느낌 어 그러네 지금 보니까 요 접시잖아 근데 그거의 문제는 그런 떡볶이가 사실 굉장히 맛있다고 할 만한 떡볶이는 아니거든 근데 얘는 개발을 못하... 네, 또 이런 떡볶이를착징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집어먹게 돼 맛은 없거든 솔직히 넌덜덧뎁혀어야 된다 그건 아닌데 이런 떡은 더뎁히면오히 딱딱해져 처음에 으흠. 밥이 설마 오래돼서 갈색이 돼 아, 아니 아니 야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간장이네 당신 시우한테 고소당하고 싶어? 간장이에요 간장 마요 뭐 그런 거예요 야 역대 음식 중 최악의 평가인데 밥이 오래돼 보여요 그래 사실 <웃음>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주얼이 좋아 보이지 않아 아니 왜냐면 이게 또 간장주먹밥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는 않거든 아,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말문 이막히는 떡볶이네. 뭔가 내 머릿속에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은 그 단어만 계속 떠오르거든. 이걸 3,500원 먹을 바에는 저 학교 앞에 가고, 요새는 비싼가? 나 때는 떡볶이 500원, 점심 떡볶이 한 2천 원 했는데, 나 때는 그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매일 짱이 국룰이었는데, 아미노쿨이랑... 분식집 40, 5대쯤에가 아, 맞아. 한 10시, 9시쯤 해갖고, 가끔 엄마랑 같이... 들게 될 때가 있어 부를 때 약간 먹게 되는 떡볶이 아니면 뭐하원 갔다 왔는데 사놔서 엄마가 한 6시간 동안 방치되다가 냉... 심지어 냉장고 안에서 꺼내갖고 아 뭐야 차가워서 못먹겠어면서 렌즈 한 30초 돌리면 딱 요런 느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억을 3,500원에 판다는 게 맞는데 이런 약간 내인생의 회색 페이지까지 3,500원에 같이 껴서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CU가 도전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좋은 회사예요 그죠? 근데 잘 모르겠다 <웃음> 그래서 이 친구 내가 떡볶이를 좋아한다 근데 밥도 먹고 싶다 하면은 뭐 사실 가성비 자체는 음, 뭐 괜찮은 정도? 뭐 도시락 가격 조금 안 되는 가격이니까요 근데 500원 더 주고 도시락을 먹으면 배부를 텐데 아니 여튼 근데 이거 좀 배가 부르긴 할 거야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라 배만 부르지 몸에 안 좋을 텐데 <웃음> 근데 편의점 음식을 누가 몸에 좋으려고 먹어요 뭐 그러면 안 먹으면 될 텐데 <웃음>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후스떡볶이 드세요 그거 삼첩을 먹어야지 더맛있더라순대들어있대 여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웃음> <웃음> 보여요? <웃음> 방금 인사하자 <웃음> 안녕 아! 울지마